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오프닝에서 보신 것처럼 파워 디렉터에서 확대경 기능을 활용해서 멀리 있는 부분을 망원경처럼 크게 확대해서 쭉볼수 있는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특정한 부분을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자세하게 볼수 있는 기능도 되기 때문에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라든지 또는 낚시 영상을 만드시는 유튜버 분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확대경 효과를 사용할 건데요. 확대경 효과를 사용하시려면 여기 사이드 룸 중에서 다섯 번째 효과룸에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라이브러리 검색해서 확대경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하트를 눌러서 즐겨찾기를 해놨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확대경 효과를 사용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클립에 이렇게 바로 올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싶으시면 효과창 아 I를 눌러서 확대경을 눌러주시면 여기 왼쪽에 제거 딱 눌러주시면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랙을 추가를 해서 트랙 위에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클립에 올리는 확대경 같은 경우에는 클립을 분할을 했을 때 확대경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분할된 클립에만 따로따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트랙을 추가를 해서 올리게 되면 분할을 했어도 이 클립 전체에 전부 확대경 효과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확대경 효과도 이렇게 분할이 가능하고 길이라든지 위치 부분들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보시고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대경의 종류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확대경의 상세한 속성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정을 보시려면 확대경 클립을 더블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성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미리보기 창에 보시면 특정 부분 확대를 한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냥 단순히 클립을 잘라서 확대한 느낌보다는 멀리 있는 부분을 망원경처럼 크게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서 얼만큼 확대해서 보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프레임 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겉에 있는 이 프레임 선을 만들어서 폭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 확대경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기로 한 부분을 얼만큼 크게 해서 보게 할 건지 이 부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인 거죠. 이 전체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크게 해서 여기까지 확대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요. 화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늘리면 세로로 늘려서 볼수 있는 거고 왼쪽으로 늘리게 되면 가로로 확대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 패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겉에 있는 이 프레임 선이 부분을 이렇게 패더를 줘서 효과를 자연스럽게 나오게 할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돋보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원으로 보게 할 건지 사각형으로 보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프레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겉에 있는 이 프레임 색깔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앙 위치 모션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위치를 정해서 어떤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게 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스크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원을 눌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 모양처럼 마스크 설정한 부분이 본더신 건데 요렇게 또 확대한 부분도 마스킹 모양으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마스킹을 한 상태에서 확대견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추가로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속성까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오프닝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클립 길이만큼 확대경 길이도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확대경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수정 위치 들어가셔서 크기도 알맞게 조절을 해 줍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봤던 영상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활용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보시면서 비율도 살짝 늘려서 프레임 색깔도 일단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이제 이동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밑에 있는 키프레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확대경에 대한 키프레임 창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사이드에 보시면 확대경에 나와있던 그런 속성들과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위치를 옮길 거기 때문에 인디케이터를 제일 처음으로 해주시고 위치만 옮길 거라서 중앙 위치 모션에 키프레임 하나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쯤 가서 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수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위치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키프레임이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이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끝까지 이동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 다음 좀더 움직인 다음에 이쯤 갔을 때 다시 수정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또 다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은 움직이면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대경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알려드릴 거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 영상처럼 서바이벌 게임 상대방이 멀리 있는 부분을 조준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 영상에도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가 잡혔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효과가 좋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확대경을 활용해서 망원경처럼 특정 부분을 움직여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